세면대가 막혔을 때 타일을 활용한 손쉬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쪽에다이이렇게는이잡아버리니까천 낚시하듯이 여기 머리카락 사이에 모래같은 것들이 같이 먹혀있으니까 더안내려가는거예요 최대한 긴 거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낫고, 이렇게 고무줄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끔 청소를이 정도만 한 방에 해도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빠. 이제 계속 빨라졌습니다. 젬은 그냥 냉기통에 넣어도 돼요. 전기통에 넣고 물을 부어도거기서을구워간 워낙... 자체가 백간짜리니까 충분합니다. 잘 내려가죠 이제 파이로 시리가 30cm 넘어가면 좋습니다. 타입, 그리고 이렇게 톱니바퀴를 만들어주는 게 칼집을 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웬만한 턱도 깔끔하게 이제 내려갑니다. 세면기청소끝 연필 소품으로 보통 보면 이게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으니까 네. 돌려서 빼면 됩니다 일단 물도 모아지고. 물도 내릴때는 전보다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지금까지 세면기 머리카락 제거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이었습니다